우리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수학 이에 함수의 극한 무엇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니까 f x 가 있을 거야, 그렇지? 응. y 는 f x 라는 어떤 함수가 있을 건데. 이 함수에서 움직이는 녀석을 x라고 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게 y잖아. 그러니까 이 특정한 x를 조정하는 거야. 이 x를 어떤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 특정한 값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 오케이?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수열에서는 특정한 값을못 보낸다. 그렇지? 함수에서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려면 왼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없이 그쪽으로 보낼 때이 fx는 어떻게 되냐가 제일 중요한 의문인 거예요 오케이. 어디로 가고 있다? 뭐 알파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fx를 x가 a로 갈때뭐 한다고? 수렴한다 하고 극한값이 뭐다? 알파다 라고 얘기하지. 그럼 중요한 거. 가까워진다라는 건 x는 a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지. 극한값도 대부분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값이 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점이잖아. 네. 그럼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는 요점을 향해 갈 거고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요점을 향해 갈 거니까 이때 Y값이 함수값이지. 그러면 FX도 저 값이 되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fx는 저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분명히. 하지만 극한값은 뭐야. 저 알파에 가까운 값이야. 그냥 알파야. 알파야. 함수값은 알파가 되는 게 아니지만 극한값은 알파인 거야. 오케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는 그 목적지를 극한값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만약에 fx가 상수함수야. X가 A로 가요 점을 향해 f x 로 가지 A로 가요 점을 향해 오지 이 점에 Y값이니까 알파지 X는 A가 아니지만 Fx는 뭐가 될수 있어? 알파가 될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야 X가 A로 갈때 Fx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잖아 알파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상수함수가 아닌 거야 A라는 지점에서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거기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fx가 알파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라면 이게 무슨 함수다라고 보는 거야 모든 a에 대해 알파라면 상수, 상수 함수로 유지가 된다고 이렇게 볼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를 기호로 limit x가 a로 갈때 그 fx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파. 하지만 그 극한값은 무엇이다? 알파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 fx는, fa는 알파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알파보다 클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즉, x가 a보다 작을 때 f에 a보다 좀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알파보다 작을 수 있는데 그 극한 값 자체는 뭐가 되는 거라고? 응, 알파가 되는 거. 요 말을 여러 번들려도 지금 이쪽 표정들이 아 배고파. 나왜 너희만 보면 배고프지? 내가 배고프게 너내가 좋아서 그래. 미안해 조용히 할게. <웃음> 자 이제 1 번. 어렵지 않은 문제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 얼마? 0 0 0에서의 우극한인데 이거 보자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f의 마이너스 x 합성이지? 네 합성 상태의 극한값이고 연속이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얘는 요걸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에서의 우극한이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0에서의 좌극한이 될 거야. 그리고 리미트고 여기에 F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냐고. 얘를 극한 대입이라고 했잖아요. 대입해보세요. 그럼 F에 뭐가 되는 거야? 0 마이너스 상태로 대입하세요. 그럼 0에서의 좌극한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0에서의 좌극한 뭐야? 2. E. 그다음 세 번째 f 1은 뭐야? 이래서의 함수값 얼마? 네. 마이너스. 네.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오케이. 다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리미트 x가 a로 갈때 절대값 f(x)랑 이게 같을지 생각해봐. 절대값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랑 얘는 뭐야? fx를 절대값 씌운 것에 극한값을 묻는 거지? 네. 얘는 fx의 절대가, 그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값을... 절대값을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결과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판단하면서 풀어주세요.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자체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 패스 그대로 예제 2번인데 자이 극한의 성질은 무슨, 무슨 함수에 대항이냐면, 이건 중요하니까 알고 계세요. 반드시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성질이야. 수렴하는 것들끼리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가 되는 거야. 오케이? 단, 항상 얘기하잖아. 나눌 때, 나눌 때, 뭐로 나눌 수 없다? 0.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야, fx 수렴해. 그리고 fx, gx 수렴하거든? 둘다 수렴이야. 그냥 수렴, 수렴. 야 그럼 GX 수렴하니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얘들들 가지고 얘 만들려면 얘를 얘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나눌 때 얘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오케이? 네. 수렴 수렴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중에 나눗셈만 조심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수렴 수렴이 아닌 발산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수렴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뒤집어 먹고 다 수렴할 수있다 그랬지 0으로만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수렴끼리는 그게 되니까 발산길이가 우리가 그때 고민했던 그거야 발산 발산 더하면 뭐야 그냥 발산. 발산이야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게야 네. 한동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한동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건 모르잖아 그니까 러 뭐야 부정형의 계산 무한빼기 무한은 유리식이면 그냥 발산할거고 무리식이면 유리화 한다그랬잖아 그럼 무한 곱하기 무한 평이 무한이고 무한 나누기 무한이 이거잖아 무한분에 무한곱 우리 계산합시다 이거지. 그래서 발산들에 대한 계산도 얘기가 됐다면 우리 이제 남는 거. 발산과 수렴의 계산도 우리는 고, 고민을 해봤다고. 무한더하기 무한 상수도 무한이고 무한빼기 상수도 무한이고 무한곱하기 상수도 무한이니까 고민되는 게 뭐야. 무한나누기 상수도 무한이지만 상수 나누기 무한. 그래서 남는 게뭐냐면 발산과 수렴의 계산은 내가 뭐하라고 그랬어. 수렴을 발산으로 나누라고 했어. 그게 반드시 0이 응. 그러니까 이이 이 성질이 그냥 책에는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데 여기 진미나 가라사들 갖다 붙인 거야. 수렴끼리는 다 돼. 주의할 건 뭐야? 0이 아닌 걸로만 나누지 못하는 거야. 0이 아닌 걸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없으면 함수의 극한의 합답형 문제는 틀린 말이지.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생각 발산, 발산의 계산은 우리가 부정형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발산과 수렴의 계산은 다 발산하는데 누구만 조심하면 돼. 수렴을 발산으로 나눈 경우만 수렴할 수 있잖아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발산 수렴이 나온 경우 우리는 발산으로 수렴을 나눠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이해돼 네. 이해돼 그런 문항들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그거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예제 이. 예제 1을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2로 2로 가 이때 x 플러스 2라는 함수에 fx라는 함수가 곱해진 거거든? 네 그럼 생각해 볼게 얘, 얘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12 12에 수렴했어 자 그러면 얘가 어디에 수렴해? 4얘 수렴하니까 4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는 어떻게 된다? 1 2인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는 어디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3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이 구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오른쪽을 딱 봤어. FX 분모에 있는 게 어디에 수렴해? 3에 수렴하니까 분자에 있는 건 어디에 수렴해야 돼? 그렇지. 2로 갈때 GX는 6에 수렴한다는 걸알아냈지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이제 대입하면 되는 것들이지. 그럼 앞에 얼, 분모에 앞에 얼마? 3 곱하기 GX 6분해 FX2로 갈때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6 18분의 3 6분의 1자 그럼 발산 발산의 계산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정형의 계산은 첫 번째 무한분의 무한골 뭐가 잡고 차수 차수 자, 문과는 지수함수 갖고 얘기 안할 거니까 얘기하나? 지수함수의 극한 자체를 안 하니까 네. 그냥 다항함수의 극한이니까 뭐 3의 x제곱 이런 거안 하고 수, 봤지, 위적에서는 자주 나와 근데 이게 무한분의 무한을 둘로 또 나눠볼게 예를 들면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x 세제곱 분의 x제곱 이어오면 무한분의 무한 차수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니까 분모가 크면 뭐에 수렴해? 0. 0에 수렴해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대로 쓰는 거야 분모, 분자에 대해 분자가 크면 달산 분모가 크면 영해수이 같을 때 최고차항 뭐 뭐라고 쓴 거예요? 왜이래? 왜이래? 최고 차. 차항 차항 나 자꾸 농촌이 들어가는 것 같지? 개개개수비자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이쪽에서 써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의 x제곱분에 2 e 곱하기 2의 x 어차피 무한분의 무한이로 그냥 될거잖아 그래서 죠그 이제 미적에서 하는 얘기가 무한분의 무한면 이 내가 지수식이면 밑이 큰 놈이 차수가 큰 걸로 보자고 밑을 차수로 보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요건 빼주고요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무한빼기 무한의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지 유리식인 경우라 무리식. 그러니까 너희가 주어를 잘못 듣고 무리식은 무조건 유리화가 아니야. 무한빼기 무한인 상태의 무리식이 유리화한거야 그럼 얘는 뭐 해주라고? 유리화. 어, 방금도 그냥 유리화해주면 다시 어디로 가? 이리로 간다고. 무한부대 무한부대. 다시 가니까 차수비교 하면 돼. 그러면 유리식은 유리식은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씌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야 유리식 꼴이지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갔다면 루트 안에 문자가 없다면 다유리식이니까 그럼 무한 빼기 무한인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한의 세제곱이 훨씬 크겠죠 네. 만의 세제곱과 10의 세제곱을 비교하고 만의 제곱을 비교해도 만의 세제곱은 0이 12개인 거고 만의 제곱은 만이 8개니까 X배만큼 더 크겠죠. 무한배만큼 큰 거야. 근데 그렇게 봐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X 세제곱으로 묶어내봐. 1-x분의 1이지. 이거 무한 이거 어디가1 그러니까 무한 곱하기 상수꼴로 무조건 만들 수가 있어. 여기 뭐 계수가 붙어있던뭐아든 여기 숫자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수렴하게끔 만들 수 있고요. 0이 아닌 숫자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고 수렴하게 만들 수 있고 얘는 발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항상 무한 곱하기 상수꼴로 수정받게 만들,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무한이 마이너스 무한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 값은 발산한다고. 발산하니까 우리의 관심에서 제거하라고. 생각해봐봐 우리 문제 수열 문제 그 오늘 저것도 줄 거거든 만들어놨어. 수학 1에 뭐 풀만한 것들 킬러 제외한 음. 지수 로그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만들어 68문제인가 되거든. 어? 왜? <웃음> 뭐 얘기만 하고 아아 아, 그럼 수열에서 문제 낼수 있는 카테고리 수열이네 자꾸 극한에서 그 문제 낼수 있는 카테고리를 생각해봐 얘도 나와봐야 연합문제거든 연합문제 그럼 뒤부터 생각해보자 뒤부터위치에 변화량 나얼 만하지 넓이 정적분에서의 넓이 나얼 만하지 우함수 기함수 물어봐야 되겠지 부정적분 문제 하나 있겠지 조금 전에 벌써 4개나 했어 그럼 극대극소 그럼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활용 미분 문제 하나 있겠지. 그리고 뭐뭐 뭐 있지? 그냥 미분계수 문제 하나 있을 수 있겠지. 맞니? 네. 아니 접선 관련된 문제 있을 수 있겠지. 벌써 일곱 개야 <웃음> 벌써 4문제 남았어. 그럼 뻔한 거 있잖아. 함수각 극한 문제 기본 문제 하나. 네. 그래프 문제. 둘. 나머지 두 문제거든? 나머지 두 문제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많은 것들얘 이해되겠어? 얘 관심 없다고, 발산에 관심 없다고 우리 발산한테 유일하게 관심 갖는 게 얘야, 발수 수발의 계산 그럼 세 번째 응? 대입해서 보라 그랬지? 대입해서 0분의 0 꼴, 응이면 응 꼴이면 뭐하라고? 인수 분해 후 약분하는 거지 이때 이 인수로 갖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영인자, 그치, 영인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게 뭐야? 영인자 수에 대한 고찰이야 영인자 수가 저거랑 반대로 간다고 분모 분자에 대해 분모가 큰 저거랑 순서 같이 할게 분자가 크면 분모는 0이 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고 분자가 0이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 얘는 0의 수렴이에요 반대가 되면 분자는 0이 되지 않아버리고 분모가 0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0분의 상수꼴로 뭐야? 발산이야.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아야만 약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영이 아닌 수에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주는 거고 네 번째, 체에는 없지만 네 번째 무한 곱하기 0꼴 자 뒤에 있는 0이 오리지날 순도 100%에 그냥 0. 퓨어 0. 0에 가까운 수가 아니라 그냥 진짜 0이야. 0. 그냥 0이야. 근데 저 뒤에 붙어있는 0이 깨끗한 0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얘는 뭐였던 거야. 무한분의 1인 거지. 그럼 곱하기 이거니까 사실 뭐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뭐해서 형태 변화했지. 0되는 녀석을 형태 변화했지. 그러니까 0되는 녀석을 형태 변화하면 돼. 그게 유제 6번이야. 유제 6번을 보면 리미트 이거 무한이 아니네. 그냥 봐. 얘랑 달라. X가 어디로 가? 2로 가.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X제곱. 맞아요? 네. 그럼 여기 는요 X분의 마이너스 1분의 자, 2를 집어넣더니 0분의 네. 상수 무한이지 여기는 0이지 그러니까 이 0이 되는 녀석을 형태변화 해주면 돼 형태변화 하려면 어떻게 돼? 통분해야지 2x 분의 2 x, 괜찮아? 네. 약분이 돼요 하나, 하나 약분 되고요 얘는 사실 약분 하나 많아거든, 0인자가 아니니까 0인자는 얘네란 말이지 그럼 얘 소거되면서 여기 뭐나마? 마이너스에 2 플러스 x 이거 남겠지 그리고 나서 이 집어넣어주면 분모 얼마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1 되셨어요? 네 자, 이, 이것들이 이 종합이 돼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거지 그 미정계수 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앞에 무한대로 가는 꼴 무한분의 무한꼴이면 차수를 알려준다 차수를 비교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0분의 0골에 대한 정보는 뭘 알려준다? 인수를 알려준다. 0인자를 알려주니까 뭘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준다.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 이거는. 이건 많이 나왔었고 많이 봤을 거야. 무한 빼기 무한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리화 해주면 일로 갈 거니까 음, 이거에 대한 미정기술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다음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알파 간다. 극한인데 그 부중으 나왔어. 가운데 f 스 있고 물어보는 형태로 맞춰서 문제 풀어주는 거지. 한쪽만 조지면 된다고 그지금거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네. 이제 8. 자, 6 8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2x 세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fx 2x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1 나한테 묻는 건 뭐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와. 무한대로 갈때 분모 뭐 있어? 3x 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분의 f x. X. x 플러스 x. 4x 제곱자 지금 꼴배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수가 다르지? 괜찮니? 알아듣니? 네. 알았어요 여러 이거 꼴배기 싫잖아요 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양의 실수라고 그랬어 양의 실수 전체이다. 이게 양수지. 네. 나눠줘도 부등면 방향 지장 없지. 네. 원래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양변 여기 f x 가다뭘 더했어? 4x. 4x. 4x 제곱을 더했으니까 여기도 4x 제곱을 더하고 여기도 4x 제곱을 더한 후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4 3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눠줘야 돼. 했어? 네. 사실 부동호가 돌아가건 말건 큰 상관은 없어. 왜? 어차피 수렴하게끔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은 무한대로 보냈잖아요. 차수를 보자고 분모는 몇 차야? 네. 2차. 네. 2차. 2차 더하기 1차 분의 3차니까 2차. 그럼 난 2차항이 개수만 궁금한 거잖아. 네. 분모에 얼마? 3. 3. 분자에 4 아. 플러스 어. 2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6. 그러니까 얘가 어디야? 2. 얘도 어디야? 이, 이거 한쪽만 조지면 된다, 알지? 음. 하나 더 문제가 재밌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 배가 고파요. 어, 수발의 계산이 문제 없네. 대표 기출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 첫 번째 거. 수인의 페이지. 불필요한 건좀 지워볼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상수와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라 그랬어. F2의 최대값 물었고 가 조건에 의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분에 Fx 곱하기 그치, GX. Gx가 얼마? 2. E, e.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 그랬으니까 예 최고 차항과 예 최고 차항을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둘의 최고 차항을 곱한 게 e x 세제곱이지. 네. 그니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 뭐 알아? Fx 곱하기. Gx. Gx는 뭐야? Ex e x 세제곱 플러스 뭐있게는 이렇게 된다는 거. 내가 푸는데 쉬리우는 고개를 안 들어. 자는 건 아니겠지. 설마 자는 건 아닐 건데. 자, 얘 뭐예요, 이게? 분모에 영인자 몇개 그럼 분사에도 영인자가 몇개 있어? 분자에도 영인자가 두개 섞여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 녀석은 최고 차항 개수가 2니까 2x e, 이렇게 붙어야 되겠지. 근데 0 넣어서 사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뭐 붙었는데? 4. 맞니? 그럼 이걸 빠르게 해석하면 얘 영인자가 최소한 두개 있으니까 이 차항에서 끝난다는 얘기야. 2차항까지 밖에 없다고. 1차항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근데 2차항에계수 뭐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지. 음. 괜찮아? 됐어? 네. 자 그러면 fx와 gx가 둘다 정수야. 개수가 모든 개수가 정수라고 했고 얘네들도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부대 하라는 얘기지. 2 x 제곱 x 2 이때 다른 뭐 조건 있습니까? 이때 f2의 최대값을 물었지 그냥. 네. f2의 최대값. 그러면은 어떤 구성을 가져야 될까? F, fx가 여기 fx 여기 gx라고 할때 인수들로 쪼갤 거야. 얘가 2면. x제곱에 x망이 었어 근데 나는 f2의 최대값을 가질 거 아니야. 네. 이거 가지면 어떻게 돼? 0. 0. 얘는 안 가져야 되지. 그러면 나머지를 가질 건데 여기서 쪼개서 갖는 거고 x 하나 가지면 2인데 x 두개 가지면 4고 1을 곱했으니까 네. fx가 뭐일 때 최대가 되겠어? X. 2x 음. 그래서 f 는 8이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네. 이거 언제 문제지? 재작년 수능이네? 같은 해 6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다 보다 음. 끝으로 좀 넘어 음. 오늘 아샤츄는 선우만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에 n 플러스 1 플러스 +1 1분해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n은 자연수에요 그쵸? 그렇죠? 얘가 6입니다 차러면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차수를 알려 주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임수를 알려 줄 거야. x n 제곱분의 f(x). x가 얼마야? 4 4. 자,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 n이 1이면 n이 n이 1이면 얘가 2차지. 네.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2차가 돼야 되는데 얘가 3차니까 f(x)가 뭐가 돼야 돼? 4x 세제곱 가지고 날려 버리고 2차항에계속유 6이 되야 되니까 플러스 3X. 3x 제곱 이렇게 와야 되겠지 네. 근데 여기다 1 넣어주면 x분의 fx가 4니까 1차항의 계수가 4란 얘기지 이게 f x 네 괜찮아요? 두번째 근데 생각해보 그렇지 어. 두번째 n이 2면 n이면 2 f(x)는 f(x)는 이게 3차야. 네. 3차항에서 이게 나오려면 언론 10x 세제국으로 출발해야 되겠네. 네. 근데 네. 여기 들어가니까 2차항에서 본 거야. 아, 더 이상 가시면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다음에 n이 3 이상이 되면 3인데 3 3부터 해보자. 3이면 이게 4차거든. 근데 여기 없어. 그러니까 f(x) 최고차항이 뭐로 출발해야 돼? 6x 4제곱으로 출발해야 되지? 4x 3제곱 n이 4여도 계속 이렇게 와있지? 6x 5제곱 플러스 4x 4제곱 괜찮아? 이때 뭘 구하래? f1의 최대값이야 1을 집어넣어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1 14 여기정도 쭉 얼마야? 10. 그럼 최대값 얼마? 됐나요? 네. 간략하게 뭐 정리할 내용 별로 없으니까 머릿 속에 좀 담아주시고 예제 유제, 예제 유제 먼저 마무리할게. 12시 10분까지 30분 정도. 자두 번째 함수의 연속. 연속은 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 1등급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될 거야. 1등급은 좌우함이라는 말을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연속을 찾을 때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함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지. 그치? 응. 그러면 우리 좀몇 가지만 또 정리를 좀해보자고 아마 분량상 제일 적은 분량이 연속이야. 응. 교재상 단원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체급형이 제일 얇게 돼 있어. 근데 연속성 가지고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자 일단 함수 연속이라는 것은 뭐가 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존재해야 돼. 맞니? 네. 얘가 존재함이 첫 번째야. 그러니까 극한 값이 있어야 돼. 좌극한 극한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 fa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 값도 있어야 돼. 함수 값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순간에. 세 번째 그 둘이 어때? 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한 줄로 쓰면 3번만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된다. 극한값이 있으니까 함수값과 비교를 하겠지. 함수값이 있으니까 극한값과 비교를 하겠지. 그러니까 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라는 마지막 한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나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춥지? 미안해. 자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의 성질 연속함수의 성질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연속함수의 성질 자체는 리미트만 사용했잖아. 시그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극한의 그러니까 성질과 동일하다. 연속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성립한다. 오케이. 단 분모는 뭐가 될 수도 없다. 영이 될수 없다. 그러니까 연속분의 연속은 연속인데 분모가 영이 아닌 상태의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연속 더하기 연속은 연속이고, 연속 곱하기 연속도 연속이고, 연속 나누기 연속도 연속인데 분모가 영이 되지 않는 순간에만 연속이.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거지. 연속분의 연속이 연속이야! 라고 했어 그럼 분모는 0이 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저게 성립한다? 근데 이때 여기에 2차식을 때려줄 거야 1차식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0되는 순간 분명히 있잖아 1차는 증가하고 계속 그럼 감소니까 X가 분명히 만날 거고 3차도 분명히 만날 거고 4차는 안 만날 수도 있지 2차도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2차는 4차 짝수차가 올수 있다고 그럼 여기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분명히? 0이 될수 없다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이면 떠 있어야 되고 위로 볼록이어도 떠 있어야 되지. 그럼 2차 함수는 환별시 티가 0보다 작다, 근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4차 함수부터는 뭐야? 극소가 0보다 크거나 극대가 0보다 작다. 라는 걸로 풀수 있겠지. 이해 되신? 그 다음 제가 무슨 설명을 했냐면 연속 곱하기 불연속 상황이 뭐가 될수 있는 경우 연속이 될수 있는 경우 얘가 별표 100만개짜리라고 얘기했지 우리는 함수를 특정할 거야 그 함수가 뭔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 함수가 뭔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거거든 그럼 아까 다항함수 그 함수의 극한에서 미정계수 결정 파트에서 무한분의 무한은 차수를 알려준다고 했어 차수가 높을수록 알아야 되는 미정계수가 많지 근데 인수를 아는게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겠지 인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0분의 0꼴로 인수들을 알아내고 여기서도 알아내는 거지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이 불연속인 순간에 연속이 뭐가 돼야 돼? 0. 0이 되는다지 그러면 얘가 0되는 값을 또 하나 찾는다 거 이해되십니까? 네곱 그 파트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된다는 건 사실 좌우함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거야 연속이기 때문에 이 좌우함이 모두 알파로 갔다 라고 하자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인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불연속 사유가 그냥 다른 거야 마지막에 다른 거야 그러니까 A B C라고 하죠아 곱했어 이게 다 같아야 돼 알파 곱하기 A랑 알파 곱하기 B랑 알파 곱하기 C가 같아야 돼 A B C가 다 다르다고 하자 그럼 알파는 뭐예요? 0 왜요 선생님? 이거 묶어내면 되잖아 이면서 이면서 인데 이게 0이 아니니까 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연속인 불연속인 순간에 연속이 뭐가 돼야 한다? 0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긴풀 컨텐츠지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 분명히 너희도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도 안 하긴 하지 일찍 일어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건 절대 안 하는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이 정도는 이 정도면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자 그러면 연속인 것과 불연속인 걸 생각해보자고 우리 다항함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한번 판단해보자고 다항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너희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건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인거지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 불연속일 수가 없지 그럼 두번째 다음 함수 말고 뭐 배웠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함수 즉 분수 함수 유리 함수 배웠지 분수 함수 네. 그럼 분수 함수 얘기해보자 분수 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너희 눈 속에 머릿속에 불연속이야 어디서 끊겨? 전분선 분모가 0되는 순간에서 네. 즉 분모만 0이 아니면 연속이지? 그럼 언제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야 왜 불연속인데 불연속 사이로 따져보자 그한값 존재합니까? 0에서의 자극한 존재하고 우극한 존재하지. 하지만 둘이 같은대로 가지 않지. 네. 그래서 1번 때문에 안됩니다. 그리고 함수값도 없어요. 0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죠. 자 생각합시다. 무리함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연속은 연속이야.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 아니라 근호 아니 0 이상에 대해 연속이야. 지금 적어주고 있는 게 정의역이야, 실제로. 정의역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이어서 그리잖아. 쭉 이어서 그리잖아. 그럼 불연속 사유는 뭘까? 0보다 작은 범위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다음 우리 배운 거 3차, 4차 이런 거 말고 분수 함수 이런 거 말고 지수 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야. 로그 함수, 진수가 0보다 큰때 대한 연속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어차피 연속성 따지지 말고 얘네만 딱 모르죠. 우리 이제 가우스 함. 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은 연속이야. 근데 언제 불연속이야? 기호 아니 기호 아니 정수가 될때 불연속이기 때문에 기호 아니 정수가 아니면 연속이야. 얘는 왜 불연속이야? 자극한 목이 뭐 달라서야. 함수값도 있고 다 있는데. 얘는 함수값 자체가 없어. 오케이? 네. 구간 표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예제 1번 연속이니까 위아래 1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위에는 1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때의 극한값을 묻는 거고 밑에는 함수값을 묻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건 x-1 분의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리미트 x가 1로 음. 가야 하는 극한값이 아래에 있는 함수값이 b와 같아야 되지 음. 자 먼저 뭐부터해야 돼? 개 분모 0이니까 분자도 못 해야돼. 0. 0. a는 얼마? 3. 맞죠 네. 유리화해주면 분모는 x-1을 0인자로 가지고 있고 유리화를 위해 곱해준 x3, 플러스 2가 음. 있을 것이며 분자에는 유리화를 위해 유리화해준 거 약분되어 없어지겠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1. b는 음. 4분의 1이다. 0입니다. 얘들이 f(x)가 있는데 위에 뭐야 x 플러스 예. 아래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f(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 a가 X는 A에서 뭐가 되래? 연속 연속이 되래 이거 생각해보자 X는 0에서 연속이야? 부연속이야? 몰라 모른다고 먼저 그것부터 생각하자고 X가 A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알 수가 없다고 그럼 첫 번째 이 FX 자체가 0보다 작을 땐 연속이고 0보다 클 때도 연속인데 0일 때까지 연속이면 그냥 다 연속이지 응. 그럼 이게 FX의 연속인 경우 FX가 연속이면 X는 A에서 연속이고 0 집어넣으면 0에서도 연속이지 A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A, A일 때와 0일 때 모두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으로 연속이지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면 0을 집어넣어보자 A가 얼마면 돼? 2분의 3 2분의 3이면 되지 네. 됐어요? 두 번째 FX가 불연속인 경우 즉 A가 뭐가 아닌 경우 2분의 3이 네. 아닌 FX가 불연속인 경우 언제 만 불연속이야? 0일 때 어, 0일 때 불연속이야. 됐어요? 그럼 넣어보자고요. x 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A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FA가 될거 아니야. 네. A양수라고 했어. A양수. 0은 아니야. 그럼 여기 A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길 텐데 요 값은 연속이잖아요. 지금 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지. 0에서는 불연속이잖아요. 네.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얘가 불연속인 순간에 얘가 뭐가 돼야 돼? 0. 0이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 FA가 0 돼야 돼 A 양수라 그랬다 A 얼마야? 3 3, 모두 되있는 2분의 3하고 3 괜찮으세요? 네 되셨어요? 네 그럼 3번 암산으로 갑시다 자, FX 1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gx 2차함수니까 연속이야 네. 둘을 곱했는데 x는 1에서 연속이 되래 근데 x는 1에서 fx는 불연속이고 gx는 연속이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는 거지 네. 맞지? 그럼 g1이 뭐가 돼야 돼? 0 k는 마이너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으세요? 연잠에 괜찮으세요? 다 연자는? 어디 왔는지 몰랐어요 뭐? <웃음> 뭐라고? 어디 하는지 몰랐다고? 이런 제길 예상 <웃음> FX가 불러봐봐 불러봐봐 불러봐봐 불러봐도 불러봐도 X, -2. X +2. 너무 텐션이 높다 눈이 와서 X 눈이 그쳤어 <웃음> 어, 텐션 떨어져 x 제곱 음, 마이너스 4X 4X제곱 플러스 8 진짜 미쳤어? 글씨 <웃음> 여섯진거봐 <웃음> Oh, yeah, no. 자기억권 뉴트 x가 어디로 가 2로 가 2에서 자극한 뭐야 이분모 f(x) 분의 g(x) 가 얼마래 12 맞냐고 보자 자 2에서 장깐이니까 지금 2보다 어떤 거야 장깐 뭐야 이 x 2고최는 뭐야 x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0인자 네. 소거하고 나면 X에 x, x 플러스 2만 남지 네. 2집어으면2 e e 곱하기 산니까 아, 얼마 돼야 돼? 아예. 8. 틀렸네. 네. 틀렸네. 그냥 기억년는딜 나오면, 기억년는딜이다맞다며 야, 보길 바라, 이 새끼야. 음. 2번. 2에서 연속이니, FX분의 x 자, 자극하는 그랬지 예. 우극한 거보자 2에서 우극한 분모 얼마야? X 플러스 1. 분자 얼마야? 4X 제곱 플러스 8. 2부터 대입하면 분모 얼마? 3분의. 계산 니네가 해야 될거 아니야, 24. <웃음> 8. 네. 좌우가 일단 같지 네. 근데 우극함과 누가 같기 때문에 음,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좌우함이 다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맞지 그럼 너희 일단 지우지 일단. 2번 아니야 기억이 들어가는 3, 4번도 아니야 야 결국은 디귿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결국은 그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야 f x 분의 GX가 근데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냐고 물었어 네. 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볼게 어, 넘어오면 마이너스 2분의 7X는 0인데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보자고 오케이? 음. 실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H1 곱하기 H3이 0보다 작으면 실근 하나 있는 거잖아 최소 하나, 하나 적어도 하나라고 물었으니까 음. 그럼 넣어보자 F1은 마이너스 1맞잖아네 G1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7, 음수네 양수네, 음수지 3 빼기, 이거 는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음수, 겁나 크지 44 빼기 2분의 21 얘는 11 10.5 양수네 너무 도 작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를 갖는 게 맞지. 맞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디귿버린 맞을 확률이 한 80% 되기 때문에 그냥 5번으로 찍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확률적으로 따지신다면. 본인이 그 정도 수치를 잘 냈다면. 한두 번 풀어본 건아거아니야 80%로 가져온 거고. <웃음> 믿을만한 믿을 뭐 정보겠지 뭐. 됐나요? 네. 예. 연속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대표 기출문제 두개다 나와있으니까 첫 번째 실제 단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본모가 뭐가 왔어? 예. fx 왔어 예. 근데 fx가 연속이야, 음. 연속이야, 음. 연속이야 음. 불연속이야?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렇지 불연속인 상황이고 2보다 작을 때도 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가 0보다 작기 때문에 fx가 허근이야 그러니까 0보다 항상 위에 있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분모가 언제만 이게 언제만 연속이면 되는 거야. 지금 분모는 1에서 분 불연속, 이에서 불연속이니까, 오케이. 그럼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음, 연속을 해석을 하면 되게 간단해지는 문제야. 느꼈겠지만, f(x) 연속, 불연속. 불연속, 언제 불연속? 2 네. 때. x는 2에서 불연속. 그럼 x 분의 1도 불연속 맞지? 네. 그럼 g(x)는? 음, 연속. 연속. 그럼 얘를 x분의 gx를 보지 말고 fx분의 1 곱하기 gx를 보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인 상황이지. 불연속인 순간에 얘가 0되면 되니까 g2가 0이에요. 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게 몇 점이라고요? 4점. 뒷장 넘기세요. fx 곱하기 gx에요.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라고 했어. 맞지? 네. 자, 이건 좌우한 문제야. fx 곱하기 gx인데 fx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부전속이야 GX 연속이야 부전속이야 부전속이야 그치 네. FX도 부전속 GX도 부전속이야 네. 그러면 따로 물어봅시다 만약에 A가 0이면 A가 0인 경우 생각해보면 둘다 0에서만 부전속인 상태지 그러니까 0만 따지면 되지 0이 아니면 둘다 연속 곱하기 연속인 상황입니다 그럼 0에서의 좌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함수값을 한번 따져보자고 괜찮아? A가 0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0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3. 0에서의 우극은 얼마야? 2. 2. 0에서의 함수값 2. 얘는 0. 마이너스 음. 1. 마이너스 1이지. 네. 곱하면 연속이 되니? 네. 그러니까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a가 0이 아닌 거야. 오케이. a가 0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0에서의 좌, 0에서의 우, 0에서의 함수값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A는 뭐가 아닌 것만 확인 됐어 0이 아닌 것만 확인 됐어 그럼 이제 따져봐야 돼 A가 0이 아니란 말은 A가 음수거나 A가 양수인 거야 맞나? 네. 자 요거 정신만 차리면 금방 풀어요 자 1번 A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Fx랑 Gx를 곱할 건데 얘는 X는 0에서 부연속이고 얘는 X는 A에서 부연속인 거잖아 그러니까 0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하지 0 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A 에서도 연속이어야 하지. 네. 이 값이 곱한 값이 네. 그럼 따져볼게. Fx는 불연속이야. A가 지금 0보다 커. 그럼 나중에 치고 Fx는 불연속이야. 0 집어넣으면 0에서 정확한 3, 2인건 2 네. 2인 건 변화 없지. 네. 근데 A는 0보다 크니까 A값을 얻다 넣어야 돼. 0보다 크니까 r 에나 집어넣으면 여기는 2A 마이너스 1 여기도 미안 r 나다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e e 플러스 e e. E. 마이너스 2A 플러스 2 e.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같은 값이 나오겠죠? 음. 그러면 생각해 이쪽은 뭐야? 뭘 넣어야 돼? 0을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A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0은 위로 가야 되겠지? 너 돈이 얼마 나와? 0 0 0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뭐야 지금? 연속 나왔지? 오케이? Okay? 근데 여기 지금 a를 집어넣으면 a가 불연속이니까 요 값들이 다자를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얘가 뭐가 돼? 0. 0. 그럼 a가 얼마야 1. 1. 그러니까 0보다 클때 연속이 되게끔 만드는 a값은 뭐밖에 없어? 1. 1밖에 없어. 두 번째. 이번에 a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어차피 같은 고, 같은 과정에 의해 0에서의 좌, 0에서의 우, 0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좌, a에서의 우, 한 a에서의 함수값 잡아놓고 이값을 3, 2, 2일 거야. 자 0을 집어넣을 거야. 0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gx는. a가 0보다 작아. 그럼 0은 a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0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나 마일, 마일, 마일. 맞나요? 이거 자체 연속인가요? 거야?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밖에 없어? 1. A 선생님 딱 봤더니 A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 나오고 끝낼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높은 관찰력 칭찬합니다 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고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0에서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인 거잖아 이걸 분류시켜 놨으니까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부연속인 상황에 얘가 연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0을 넣었더니 0 얘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 얘 밑으로 내려오면 얘는 지금 A에서 부연속이고 얘가 연속이지. 연속 곱하기 부연속이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FA가 0돼야 되지. 그래서 얘가 0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쪽 이쪽 확인해 주면 시 되는데 얘가 0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지. 연속 곱하기 부연속을 사용 못하겠으면 지금처럼 좌우함면 사용하면 돼. 다리가 실없니? 어? 네, 알겠습니다. Dr. c h